자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북 화해 시기를 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져서 이제 남북 경쟁기를 지나서 남북이 서로 이렇게 친하게 되는 화해기를 지나게 되는데요. 자이 시대 때 이제 어... 남유다에는 여호사브과 여호람 그리고 아시아가 왕권을 잇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쿠테타로 시므리가 왕권을 잡은 후에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제 그북이스라엘 왕이죠 오므리 왕조부터 이제 시므리부터 해서 오므리를 오므리 왕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시무리가 들어서기 전에요. 그 바하사 왕조가 사실 먼저 들어섰죠. 바하사는 어, 천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열한기상 그 16장 2절에서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어떤 먼지를 들어서 티끌을 줄어서 주권자가 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문자적으로는 티끌 그러니까 흙먼지라는 뜻이지만요.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바하사는 왕통을 이은 자도 아니었고요, 큰 지파의 출신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왕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이 미천한 신분에서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하사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바하사가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집에 이어서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룬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모든 그 식솔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칠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와를 노엽게 하였으므로 또 그의 집을 쳤음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바하사의 아들이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엘라는 그 전에 바하사 왕조 전에 여로보암의 그 아들 나답과 똑같은 그런 최후를 맞게요. 맞게 돼요. 엘라가 이제 왕이 돼서 어, 2 년이 지났을 때. 한그 대신의 집에서 어,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이때 그때 자신의 그 신복이죠.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시무리가 쿠테타를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엘라를 대신해서 시무리가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시무리가 왕이 되어서 바사에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친족이든 친구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온 집을 멸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엘라의 집에 모든 남자를 죽여서 실을 말라버린 것이죠. 자,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 왕이 되었는데 딱 7일 동안만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살하는 왕이 돼요. 시므리는 본래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 절반을 통과, 통솔하는 그런 장관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 기브돈에서 블레셋의 생세가 걸린 전쟁을 하고 있을 때그 다르사에서 남아서 모반을 일으키고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어떤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무리가 엘라를 죽였다는 소식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던 다른 군대에게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인 오무리를 그 사람들은 백성들은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래서 오무리의 군사가 이제 다르사로 이렇게 돌아와서 다르사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 시무리가 이제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왕궁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궁에 불을 질러서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시무리라는 이름은 주인을 죽인 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런 뜻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지게 돼요. 자, 시므리가 7일 동안 그 여러 밤에 길을 행한 죄로 인해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됐는데 그러면 정말 오늘날에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시므리가 왕이 돼서 7일만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은 아닐 거고요.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 마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의 왕조를 멸절시켰을 때, 이제 오므리가 다시 시므리를 시므리를 자살하게 하고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오므리가 누구일까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오므리는 바하사 왕조 시절 군대 장관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 기쁘돈이라는 지역이 익숙하신가요? 이, 여러 밤의 아들 나답이 이 도시를 포위하다가 바하사에게 왕권을 찬탈당하게 되는데, 기쁘돈은 당시에 그 블레셋의 성읍이었어요. 블레셋이 그북 이스라엘 왕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자, 오무리가, 시무리가 죽으면서 순조롭게 이제 왕위에 오르는가 싶었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기상 16장 22절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긴나세아들 디문이를 쫓아서 저로 왕을 사무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쫓았더니 오무리를 쫓은 백성이 긴나세아들 디부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문이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무리가 물론 시무리를 대신할 가장 유력한 세력이었지만 어 디부니라는 또 다른 사람이 왕위를 노리고 있었어요. 승리한 군대는 다시 둘로 나뉘게 되고요. 열1기는 아주 간단하게 오므리가 디문니를 디브니를 이겼다고 기록하지만 사실 이 전쟁은 5년이나 지속된 참혹한 내전이었습니다. 오므리의 통치기간은 디르사 시대와 사마리아 시대로 나뉘게 되는데요. 초반 6년은 디르사에 있었고, 그리고 디르사의 왕궁이 이미 그 시무리가, 시므리가 죽으면서 다 태워졌기 때문에 이제 왕궁에 거하면서, 어, 이때 나라를 제대로 다스렸던 기간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무리가 디르사에서 디브니와 6년간의 내전을 끝내고 나서 단독 통치가 시작되니까 곧바로 이제 세겜동쪽에 있는 사마리아 쪽으로 수도를 옮기고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사마리아는 요 높이 90m의 그산 위에 세워져 있어요 사마리아는 방어하기에 좋고요 다른 도시들과의 관계 속에서 볼때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남북을 관통하는 대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의 침략을 감시하기에 아주 알맞은 요충지였는데요. 외국과의 교역에도 아주 용이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변길과 이렇게 연결이 된 곳이었거든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페니키아하고 아주 광범위한 접촉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었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 이 오무리 왕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궁은 요 오무리 왕때 건축하기 시작해서 오무리의 아들이죠. 아합 왕때 완성하게 되는데 페니키아에 숙련된 그런 장인들이 이 상하궁, 이 사마리아 궁을 만들면서 어, 열왕기에 보면은 상하궁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어, 화려하고. 복층 구조의 그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복층 구조의 건물이었다는 것을요. 아하비아들 아하시아가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치명상을 입었다는 라 것을 통해서도 이 건물의 높이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세기대에 들어서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영국의 발굴단이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마리아 왕궁을 거의 완벽하게 발굴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오므리 왕의 그 아들 아하방이 사마리아의 상하 궁전을 기록했다 건축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이 시대의 상하 제품은요 사치와 영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최고의 장식품이로 장식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왕이 앉아 있는 보좌도 이 상아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뭐 어떤 그 그럼 방에서는 상하 조각품들이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서 고고학자들이 그곳은 이제 상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였는데, 어, 지나친 사치라고 책망했던 그 상하궁의 존재가 이렇게 증명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오므리는요, 어, 아주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는데요. 요즘 이제 오늘날의 오므리라는 이름이 성경 밖의 문헌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 아시리아의 비석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입증해 주는 메사 비문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그 자료가 발견이 되죠. 이 메사 비문은 오므리 왕조에 관해서 쓰여진 최초의 성서 외적인 기록의 발견인데요. 1868년에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독일 선교사 클라인에게 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때 이 기록을 보면 오므리가 그 모압의 모드바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이어진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강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외국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번성시키고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나라들에게 선심을 얻기 위해서 이방 종교를 막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헛된 것들을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여와의 호그 유일신 신앙이 없는 모든 정책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통치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무리가 왕이 되면서 남유다와 그 화해 무드가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는데요. 어, 사실 그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는 배경은 국경에 있어요. 결국 이 국경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데 약 50년간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이 국경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 북이스라엘의 그 바하사 왕때 바하사가 교통의 요지였던 라마에 성을 쌓으면서 남유다의 아사 왕은 북쪽의 아람에게 지원 요청을 하죠. 아람이 바하사의 그 평화조약을 깨고 더 많은 돈을 줬던 아사를 위해서 단을 쳤을 때 아사는 그 믹마스 그리고 아, 여기 지금 원이 옆으로 갔는데요. 믹마스와 미스바를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무리가 왕이 되면서 이 평화 정책을 쓰면서 아사가 더 이상 국경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평화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 아사가 개바와 이제 미스바에 이제 성을 쌓아요. 이 개바와 믹스바에 이렇게 성을 쌓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개바와 믹스바 사이에는 그 계곡이 있어요. 개바하고 믹마스죠. 믹마스 사이에는 어떤 이렇게 계곡이 아주 깊은 계곡이 흐르는데, 이 개바에, 내가 그 믹마스까지 얻었는데, 개바에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요. 이 계곡을 국경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원래는 전쟁이 이겼으니까 당연히 믹마스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어, 아사가 개바에다가 성을 짰게 되거든요. 그러면 믹마스는 북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미스, 이 믹마스를 준다라는 것은요. 동쪽,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는 길은 북이스라엘 너희가 가져라. 그런 뜻이고요. 반면에 이제 미스바의 성을 쌓았다는 것은 미스바에서 이어지는 서쪽 가는 길. 서쪽 해변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갖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도 여기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 화해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므리는 평화할 나라와는 평화하고 싸울 나라와는 적극적으로 싸우는 외교정책을 썼는데, 먼저 베니게와 그 혼인정책으로 교류를 했고요, 남유다와는 협력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위쪽이죠. 납달리 땅을 차지한 아람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자, 그리고 오므리가 죽고 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이 아합왕은요 북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왕인데요. 성경은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에빠르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는 건요 시돈은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페니키아의 도시가 두로죠. 이곳 출신의 이세벨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페니키아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면 바알 숭배가 아주, 숭, 아주 흔했던 바알을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애빨인데애빨의 뜻이 바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바알의 증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딸인데 이 이세벨이 혼자 왔을까요? 혼자 오지 않았어요. 바로 페니키아의그 신인 바하 신을 함께 데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인데 혁명으로 왕이 올라서 제사장이 왕이 된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써어요바하의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에서도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이세벨은 최선을 다해요. 역사가 그요세프스에 의하면요, 에빠름 바알과 아스타롤의 제사장을 겸한 자로 그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보급시키므로 야훼 신앙을 말살시키려는 계략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알만 가지고 왔냐?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이방 신에게는 남신이 있으면 그 짝신이 있어요. 바로 여신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이 세벨이 시집 올때 바알 신상과 함께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와서 아브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또온 백성에게 이두 신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 이스라엘의 바알과 함께 아세라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모스도 마찬가지죠. 그모스도 그 여신 그모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만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은 남신 여신이 아니죠. 유일신. 그런데 다른 이방신은 모두 짝신이 있어요. 재밌죠. 자, 결국 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아브은 이스라엘의 그 바알을 위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의 신전을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 신전에서 이제 바알뿐만 아니라 바알의 아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세라의 신상도 만들어 놓고 함께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슬라엘 사람들이 실상한 바알을 따르는 페니키아의 어떤 신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아압의 행동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말 이전의 왕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라고 아주 노하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영국의 동양 연구소에서 그 진행했던 사마리아 부근의 그 무기도에서요 아합 시대의 그 지층에서 당대 의 아스타로 신전이 발굴이 되는데요 그 부근에서는 이 신전에 그 제물로 바쳤다가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뼈가 담긴 많은 항아리가 발견됐다고 해요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겠어요. 자 그런데. 어, 성경에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선지자죠 선지자가 등장해요 선지자의 활약이 두드러지면 그당시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다?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까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죠 바로 엘리아입니다 이때 이제 엘리아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아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정신이 빠져 있을 때 선제자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있을 거라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당강 이제 그릴 시내가에 이렇게 숨기고 까마귀에게 이렇게 양식을 보내서 살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릴 시내가에 가뭄이, 가뭄으로 그 시내가가 이렇게 말랐을 때 이세벨의 고향인 우상의 도시, 그 시돈으로,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밭으로 이렇게 엘리아를 도망가게 해요.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은요, 엘리아의 그 경고 이후에 가뭄이 시작됐기 때문에 엘리아를 찾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곳. 바로 이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이렇게 숨겨서 엘리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르밭에 도착한 엘리아는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나서 물과 떡을 조금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과부는 자신의, 자신이 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빈궁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빈궁한 처지를 들은 엘리아가 과부에게 먼저, 어, 자신을 위한 떡을 만들고 그 후에 과부와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려고 말하죠 여러분 이 요청은요 어떻게 보면 이 과부에게 정말 요새 말로는 뚜껑 열리는 그런 열받게 하는 요청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먹고 죽으러, 죽으려고 아주 그냥 조금 남겨놓은 그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있는데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요청일까요? 생명을 내놓으라는 요청이나 다를 바가 없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몽둥이 들고 이 인간 정말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들 상황인데 엘리야는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가루의 통과 기름병이 넘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이런 말을 과부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과부가 엘리아의 말을 믿게 된 것은 열왕기상 17장에서 24장의 그 이적을 보이면서인데요. 자열왕기상 17장에서 24절에 엘리아가 과부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 이 과부가 이제야 엘리아가 참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언자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자, 년 가뭄 끝에 엘리야는 이제 아합을 찾아가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는데요. 여러분, 바알은 천둥 번개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 거죠. 그런데 가뭄이 들었다는 게 되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지금 온 사마리아에 있는 그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전 그 제사장들이 막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가뭄이 이어졌던 거예요. 엘리아는 바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먼저 여기 21절을 보면요. 엘리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을을 선택하든지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함께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지금 처한 상황에서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오직 한분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적으로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뭄이라는 벌을 받았던 건데요 엘리야는 번제를 드릴 두 마리의 송아지와 약간의 나무를 가져오게 하고, 바알 제사장들에게 송아지와 나무를 주면서 불로 응답을 받아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있었나요? 없었죠. 자, 그리고서 이제 바알 선제자를 조롱합니다. 정말 바알 신이라면, 그것도 천둥번개의 신이라면, 번개를 쳐서 불을 내려보라는 거죠. 천둥 번개와 함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수 있는 능력을 보여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잘 알려진 대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막 상처를 내면서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막 기도해 보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당연히 못 하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아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요. 자 먼저 엘리야가요 온 백성을 가까이 오라고 해서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 무너진 재단 여호와의 재단을 고쳐서 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고쳐 쌓은 여호와의 재단이 그저 돌을 다시 쌓는 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은 바알로 인해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지파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죠. 자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집화수대도 12개의 돌을 모아서 다시 돌을 쌓고 어 이제 그돌 둘레, 재단 둘레에 이렇게 두세야 그러니까 14.6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런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에 그렇게 도량을 판 후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의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세번 물통 네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해요 사람들이 되게 어리둥절했겠죠 이렇게 물을 가득 부으니까 돌도 흠뻑젖고 나무도 흠뻑젖고 도저히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겠냐면요. 먼저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여호와의 증인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세 번째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역시 기도하고요 다섯 번째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아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백성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오신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아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분이어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 이제 기손 신의가로 이렇게 데리고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모두 죽게 하죠. 제 여기가 이제 갈멜산인데 갈멜산 갈매살 위에는 이 엘리야의 이렇게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 이 가물었던 땅에 큰 비를 내리는데요. 엘리야는 바하 선지자를 죽인 후에 큰 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아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갈멜산을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시종이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시종한테 일곱 번 그렇게 다녀오라고 했을 때 일곱 번째가 되니까 그 시종이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여러분 사람의 손바닥이면 얼마나요 부쩍 작은 그런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서 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봐보세요. 여기 갈매산인데 여기서 아주 조그만 구름이 이렇게 와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불어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부른 이유도 구름이 몰려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산이 바로 갈멜산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곧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고 아합은 큰 병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내려와서 쭉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때 여우와의 능력이 이맘으로 이제 아합을 이렇게 앞질러가지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제 엘리아가 막 달려가게 되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이스레일 어기까지 달려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리아가 멀리서 구름이 보이자 아합왕에게 비가 오기 전에 길이 막히지 않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44절을 보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빨리 아하방에게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평화는요. 여기 봐보세요. 이 평화가 넓게 있는데 충적토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진흙밭처럼 수렁으로 변해요. 이 아하방은요. 어, 그 마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평화의 비가 오면 진흙밭이 되어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빨리 돌아가라고 했을 건데 자이 이스라엘 평화의 차진흙을 생각해 볼수 있는 성경의 다른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솔 군대가 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죠. 이때 어떻게 했어요? 그 여선지자 드보라와 그 시스라의 전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드보라가 대파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병거 한 대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공격해온 하솔의 그런 큰 군대를 전멸할 수 있었을까요? 시스라가 쫓기는 중에도 하도 급해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걸어서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뛰어서 도망가지 않고 걸어서 도망갔다고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병거를 타면 더 빨리 갈수 있잖아요. 근데 왜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갔을까요? 그건 바로 빛 때문이었어요. 건기인 여름에 기송강이 말라 있을 때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여름이 건기에요. 그때 이제 기송강이 이렇게 말라 있죠. 그런데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났다라는 그런 말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도 비를 내리신 건데요. 갑자기 큰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기송강이 넘치고 이지레엘 평화가 완전히 이렇게 진흙진창이 되면서 900대나 되는 그런 마차들이 아무 쓸데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솔군대가이 병과 마차들을 모두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진흙 때문에 뛰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또 어떻게 도망갔어요?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즈레 이 이즈,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에그 아합 시대에 궁을 지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이 궁은 이제 추수할 때 곡물 수확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평화지대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이 여러분 무기돈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이곳이 이제 아마기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전쟁이 일어날 곳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토에는그 교통의 요충지로 고대부터 정말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죠. 이곳을 차지할 자가 이즈레엘의 대평화를 이렇게 장악할 수 있었고 이집트와 바벨론 지역의 국제 무역로를 장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무기토 지역, 이이즈레엘 지역은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 궁에 딱 도착해서 이제 자기 부인 그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제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겠어요? 이제 화가 나서 이 엘리야를 당장 잡아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근데 엘리아가 이 말을 전해 듣고서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급히 유다의 그 부엘 세바로 이렇게 막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의 부엘 세바까지 여러분 160km나 되는 아주 먼 길이에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죠. 이 그런데 엘리아가 이 부엘 세바에 가서도 안심이 안 됐던지 다시 거기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당시 부엘세바는요 유대 남쪽에 있는 땅이었고 아합과 이사벨 사이에서 태어난 딴 아달야가 유다 왕 여호야밧의 여호야밧의 그 지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돈 관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부엘세바 남유다의 부엘세바도 이제 이세벨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두려워서 광야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자 엘리아가 부에사바의 자기 종을 내려놓고 이제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 길을 더 걸어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게 되는데요 엘리아가 어디에 앉아서 이제 죽기를 간청했다고요 로뎀나무예요 이게 이제 로뎀나무인데요 별로 그늘도 없는 그런 아주 앙상한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시덤불처럼 생긴 그런 나무가 로뎀나무인데 잎이 거의 없어서 그늘도 없고요. 영어로는 브론트리, 빗자루 나무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뭐 일명 또 쌀이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그 엘리아가 이렇게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다는 라 것이 여러분 선택 이해가 되시나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아는 한마디로 실패자고요. 도망자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을 때는 그렇게 가감하게 그발 선지자를 죽였던 엘리아도 이렇게 나약한 인간으로 변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늘이 별로 없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엘리야를 막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지친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이고 재우셨습니다. 엘리야를 일어나서 먹고 마시면서 그 음식에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랩산에 도착을 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평지에서 브엘세바까지 160km였는데, 브엘세바에서 호랩산까지도 엄청 길어요. 그두 배가 되는 320km예요. 40일 동안 320km를 걸어서 가야 된다면 하루에 8km 정도씩 이렇게 걸었다는 게 되는데, 평지가 아니라 이 광야를, 그것도 떼학볕 아래서 이 무슨 힘으로 40일 동안 걸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이신 음식 그 힘으로 의지해서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아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엘리아에게 하나님이 엘리아야 어짜여 너가 여기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로뎀나무에 있을 때 먹이시고 재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잔뜩 먹이고 재우시고 가라에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랩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 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거기 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강한 바람 그리고 강한 지진 불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계셨냐?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여러분 어떤 커다란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한 사역의 결과가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용한 시간 내가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너가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엘리야는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엘리야에게 광야길로,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마리아,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바세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아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이 엘리아가 이제 세 번째 건 먼저예요. 세 번째 건 먼저 해서 엘리아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저 혼자뿐이에요. 저 혼자뿐이에요. 저 혼자뿐이에요. 이렇게 자기 처지를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죠. 어? 7천 명을 남겨 뒀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중에서 이제 엘리야만 세우고 그 엘리사만 세우고 엘리야가 어 베레엘 근처죠. 그러니까 베레엘 근처 길갈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신약시대에 보면 은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있어요. 어 보금서와 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말라기서에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죠. 안티파스의 그 부인 헤로디아의 그 요청과 관계에 의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죠. 이 엘리아의 영이 이세벨의 영이 헤로디아에게 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이세벨은요. 야합 당시 우상숭배를 퍼뜨리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사악한 여자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또 신약에 등장해요.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요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아디아,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일하고 구리로 그 로마 군인의 철모를 만드는 그런 산업이 아주 발달한 산업 도시였어요. 이 외에도 많은 수공업이 발달되고 있었는데요. 각 업종들은요. 조합원들로 구성된 결속력이 가 이 아주 강한 길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들은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반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어떤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이런 길드의 회원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트림나스라는 신이 그 태양신의 그 아폴로와 동일시되면서 숭배됐었는데요. 두아디라에서 성행했던 그 길드 길드는 트림나스 신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당시에 두아디라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길드에 가입했어야만 됐고 그러면 트림나스 신전에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함께 그 음행에 가담을 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현실,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어떤 정말 어려운,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니 조합 길드에 가입해서 죄를 지어야 하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자니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주위를 성수하고 술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살면서 사회생활하는 게 무척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이럴 때 사람들이 수를 찾게 돼요. 무슨 좋은 수가 없나? 어? 신앙도 지키면서 장사도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비법을 찾고 있을 때 등장하는 것. 해결사로 짠! 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자칭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또계시록에서는요 땅의 음료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닌 죽은 교회가 돼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배도한 교회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하방이요 어, 아람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열한기상 20장에서는 아람과 두 번에 걸쳐진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그 아람, 시리아 왕그베나닷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람, 아하방에게 항복을 요구하는데요. 자, 이 복문에서 나오는 베나닷은 베나닷 1세의 아들, 베나닷 2세예요. 베나닷 1세는 열한기상 1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유다 왕 아사가 전쟁할 때 아사가 뇌물로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바하사의 그 뒤통수를 친게 바로 베나닷 1세고 지금은 베나닷 2세입니다. 자이 베나닷 2세가요. 아합에게 했던 첫 번째 요구는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은금과 아합의 아내와 자식을 모두 바치라는 거였어요. 베나닷이 아합에게 했던 두 번째 요구는 아합의 신하들의 모든 소유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요구는 응하였어요. 응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나드 쇼 화가 났죠. 그래서 내가 네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이 있는지 아비 이렇게 대답해요. 진짜 군인은 갑옷 입은 갑옷을, 갑옷을 입었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었을 때 자랑하는 법이야. 자 이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싸움은 해봐야 알지, 알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갑옷 벗었을 때 자랑해! 그러니까 잔말 말고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선전포호와 같은 그런 말이에요. 이 베나다시 32명의 지방 그 왕들과 함께 이렇게 막사해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열이 확 나가지고 이제 군대에게 공격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언자의 그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합의 손에 이 군대를 넘겨줄 거라고 이 아람의 군대를 넘겨줄 거라고 말하면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는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할때 앞장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은 전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람과 전쟁하는데 싸울 줄 모르는 풋내기를 앞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아비 선지자한테 그러면 누가 이 싸움을 시작하느냐고 묻죠 그럼 결국 누가 지휘하냐 이렇게 물은 건데 이제 예언자가 아압에게 총주의를 하라고 말합니다. 자, 아압이 여러분 무슨 능력에 있어갖고 아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하시고 발을 버리고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는데 패배하고 돌아간 이 아람왕 베나다시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람, 아람에게 신하들이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조언하는 장면이 지금 23절에 나와요. 여러분 베나다의 신하들이 뜬금없이 이스라엘과 평지에서 싸우라고 왜평지에 싸우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면 웃기, 웃으실 거예요. 아나망의 신하들이 자기의 왕 베나다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아람이 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산에서 싸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워서 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아가 여호와를 만난 것도 호랩산이었고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싸웠을 때그 산에 불로 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졌지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의 큰 군대를 모두 이스라엘 손에 내어줌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디서나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문제가 생겨요. 이 아합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 베나닷을 죽였어야 되는데, 베나닷가 이렇게 약속을 맺고 살려줘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합은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었어요. 패배자를 용서하고 풀어줌으로써 이 아합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어깨에 쫙 힘을 주고요. 의시되면서 나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좋아했지만 하나님께 아주 큰 범죄를,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제멋대로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 베나닷을 심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베나닷을 살려주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해서 나중에 이패망하는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아람과 베나다스의 이제 전쟁 지도인데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까지 쫓아가면서 이기게 되죠. 그후고 나서 다시 이제 아벡에서 이베나다리세와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승리를 예, 네, 나중에 이제 이때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이제 이 그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나봇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요. 그 아라망 베나닷가 아합이 이제 언약을 맺은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합이 여름 궁전 근처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정원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아주 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의 그 포도원이 왕이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않을 만큼 여러분 아름다웠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죽이고 빼앗을 만큼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는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왜 나봇이 왕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땅을 팔지 않았을까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을 서로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영영히 팔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땅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게그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판다는 것은 어, 49년 동안 빌려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나봇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아하방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저버리고 타락하는 그런 비유를 하게 되죠. 나보세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포도원인데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들보다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포도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 인간의 눈이, 눈으로 볼때 아름답고 좋아 보였던 나봇의 포도원에만 욕심을 냈던 겁니다. 자, 아합이요.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엘리아를 만납니다. 엘리아가 이제 아합에게 여와의 호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가 살인을 하고 또 빼앗기까지 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든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세벨도 개들이 먹을 거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 아합이 그 자신을 팔아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재밌어요. 그 자신을 팔았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자 아합은 어떤 왕이었냐. 이세벨이 충동해서 아합이 이세벨이 충동을 하면 아합은 자기 자신을 팔아서 이세벨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이세벨을 쫓아가서 악을 행했던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제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세벨은 예우에게 창문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더욱더 이 이세벨이 이 죽은 뒤에 장사하려고 보니까 남은 것은 두골과 발 그리고 손바닥 위에는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면서 마음껏 어? 칼날을 휘둘렀던 이세벨 왕비 그것도 이렇게 너무도 비참한 죽음으로 그녀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무엇이 이세벨을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리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오만함이었어요. 자신이 왕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바알 등그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세벨이었고요. 그 이세벨은 살아 있는 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이 믿는 그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경멸해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요그두 어, 번째 전투인 아벡 전투에서 베나다스를 이긴 후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이때 바하사 왕때 이제 베나단 1세에게 뺏겼던 그 납달리 땅도 모두 이렇게 되찾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메섹계서의 그 교역권과 성읍 반난도 반환도 이렇게 약속을 받는데 거기에 길라 나못이라는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아라막 베나단 2세가 언제 내가 약속했냐는 식으로 이제 그 조약을 딱 무시하고 길라 나못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3년 사이에 여러분 이제 시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아람과의 2차 전투가 있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법 간의 그 연혼, 그러니까 아달라와 여호람의 결혼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연합이 이렇게 도모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으니까 이제 이 아합이 여호사바한테 길리알라못을 치러 함께 올라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가 길리알 나무신데요. 봐보세요. 이 아람과의 연결 아람에서 에돔으로 연결된 암몬, 에돔으로 연결된 이 왕의 대로를 길리알 나무시 지나가고요. 이 밑에 이제 그 갈레아 산지에서 이렇게 시돈 광야 블레셋 평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해변길, 이 해변길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 길리알 나무를해서 이스라엘 평화로쭉 이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리알 나무시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하방도 이 길리알 나무에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호사밭이 이제 아합에게 길레알를 남서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합이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요. 근데 이 400명이 여러분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합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을까요? 글쎄요. 여러분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오면서 데리고 온 선지자의 수 기억나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자,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웠던 선지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어떤 선지자가 남아있어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남아있었어요. 아합이 불러모은 이 400명의 선지자가 바로 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선지자 400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아비 길리아 나무에서 실어 올라가는 것이 좋을지 승리할 수 있을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아하방의 송인에 넘겨주실 거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다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이제 여우사밭이 약간 이상한 느낌을 갖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미가야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자신이 이제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변장까지 하고 올라갔던 그아은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을 맞아서 과다출혈로 죽게 되고 엘리야의 영원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요. 그 이스르에서 라목 길리아 쪽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러 이3차 아람과의 전쟁을 하러 이제 올라가는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그 외교 유지를 위해서 이방 사람인 이세벨과 결혼할 정도로 외교적 술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알은 어, 바알의 광신도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고, 뭐, 정책상 우상숭배를 조장할 만큼 줏대 없고 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람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 군사적 전략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나보의 포도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렇게 의기소침해져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약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요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울 정도로 탐욕과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자신의 죄악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정직한 충고자 그 미가야 선지자를 오게 가들 정도로 영적으로 우매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바할 선지자들과 엘리아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도 또 회개하지 않는 어떤 완악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라는 그런 말을 받았던 거예요. 자, 아합이 했던 실수, 뭐 이세벨과 결혼했고 우상숭배 정책을 했던 거고요. 아내 이세벨의 악을 방관했고, 어, 나보세 포도원은 사람을 죽여서 강탈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베나다스 살려줬고 진실을 말한 선지자 미가여를 오게 가두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죠. 자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시아가 이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 아합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어?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시아가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드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때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게이 병이 몇 개, 병이 나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에그론은요, 에그론은 어,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에그로는 블레셋 지역이고, 바알 세부분 이렇게 파리신. 파리신으로 당시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할 때 피를, 피를 흘리니까 막 파리 떼가 이렇게 막 몰려들었어요. 이 파리를, 이 몰려드는 파리를 보고 이제 파리를 신으로 숭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엘리야의그 엘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시아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열왕기하 1장에서요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통해서 아시아의 그 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로네신 바알세법에게 물으러 가느냐? 또 묻죠.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묻는데,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네신 바알세법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뭘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오히려 우상을 먼저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이 진리를 말하는 엘리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벌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아가 이제 죽고 나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는 데요. 여호람은 아시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시아는 아들이 없었어요. 너무 이제 빨리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합의 동생이 이제 와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아합을 또 역시 아주 나쁜 왕으로 평가하는데 이 평가의 기준은 뭐라고요?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예요. 여러분 왕의 규례가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왕이 병거를 많이 두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두는 게 죄라고 얘기했죠. 자, 이 왕의 규례를 뭐 아합도 다 어기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 그냥 일반적인 역사로 볼 때는요 굉장히 안정된 국가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요, 하게 되는데요 이 오므리에서 아합으로 이어진 이 오므리 왕조 때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이 부, 부했고요 강력했고 주변 나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오므리가 왕이었을 때는 모압이 해마다 엄청난 금액의 그 조공을 바쳤었는데 이제 아합 때까지 계속 바쳤는데 아합이 죽은 뒤에 이제 모합 왕이 이스라엘에게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합의 아들 여 여호람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에돔까지 이제 연합해서 모압을 함께 치러 가자고 이렇게 말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모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제 엘리사를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쟁에서 일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여람의 그어 모압 정복 지도고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어,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도 이 아람과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돼요 열한기에서 보면 여호람 왕때 아람과 세번 전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엘리사가 미리 왕에게 알려져서 베나다의 계획이 수포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 그 이스라엘 왕을 베나다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다시 이제 생각을 바꿔요. 아, 엘리아를 먼저, 엘리아를 먼저 이제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아를, 이렇게 엘리아를 죽이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제, 이 선지자가, 어, 오히려 그, 눈이 멀게 해갖고, 엘리사가 이제 눈이 멀게 해가지고, 이 백, 십 마리나 떨어진 사마리아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됩니다. 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엘리사가 이제 포로로 잡혀온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이제 배불리 먹이면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 열한기, 하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예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어,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자, 아람 군대가 그것도 이제 사마리아 성 안까지 포로로 끌려왔다가 잘 얻어먹고 잘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마워서 전쟁이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무서워서 전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리아왕 베나다시 또저 군대를 모아서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자, 이 이제 베나다시 성을 포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모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낙이 머리 하니가 하나가 뭐은 80세계를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계를 거래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낙이 머리 하나가 80만 원이었고요. 비둘기 똥한 1.2리터가 5만 원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보통보다 뭐 수십 배 정도 비싸게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라는 얘긴데더 심각한 거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호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그 옷을 찢고 배옷을 입어서 마치 회개하는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이 여호람은요 하나님께 이 재앙의 원인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해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은 다 거짓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여호라명에게 여호와께 그 여호와께서 이제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개 그리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개를 살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 어떻게 그런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 비록 여호와가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연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장관에게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 성에 있어도 굶어 죽을 게 뻔해서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네 명이 있었어요. 바로 나병 환자 네 명이었는데요. 이 나병 환자 네 명이 사마리아 시리아 진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뭐 군마 소리 막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소리를 막 듣게 하셔서 아 이게 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이제 연합해서 이집트의 그 용병까지 다 고용을 해서 자신들을 쳐들, 쳐 죽이려고 이제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시리아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깜짝 놀라서 거기서 이제 먹을 것과 모든 이제 금은 보아를 취하게 되는데요. 자, 나병 환자들이 왕궁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 배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여우와의 말씀이 깐죽거린 그 여우람의 장군에게 또 임해서 성문 어귀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짓밟혀서 죽게 돼요. 결국 먹지 못하고 죽는 거죠. 자, 아람과의 세 번째 전투는 하세아일과의 전투인데요. 여우람은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요양 중인 예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문은요. 1993년에 발견된 이그 아주 흥미로운 그런 비문인데 아람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어, 9 세기에서 한8 세기의 것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텔 텔이라는 것은 작은 언덕을 의미하는데 어, 고고학적인 이제 전문 용어고요. 다는 다는 이제 갈릴리 지방에 위치해 있어요. 이 비석을 세운 군주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람의 다메섹 왕인 그 하사엘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사엘이 그 성경에 나오는 오므리 가문에게 굴욕을 안겨준 인물로 기원전 835년에 단을 점령하고 그곳에 승전비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문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기 다윗의 가문이라는.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고고학 학자들이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동안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흔적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이 비문에서 이제 다윗의 가문이라는 말이 이제 발표돼서 발견돼서 아 다윗이 실존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남북 화해기의 그 남유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밭, 이제 여호람 아세. 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잘 보세요. 북이스라엘에도 같은 이름이 있고 남유다에도 똑같은 이름이 지금 같은 시기에 막 있어요. 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밭이에요.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비교하면 열왕기상에서는 아사 왕이 죽고 여호사밧이 왕이 된 것을 15장 24절에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리고 16장 29절에서 22장 40절까지 긴 장에서 뭐 이렇게 아주 긴 장이죠. 16, 17, 18, 19, 20 아주 긴 장에서 그엘리아와 아합에 관련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짧게 언급을 하죠. 반면에 그 역대기는 여호사밭에 대해서 아주 길게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합에 대해서는 길레앗 라목과의 전쟁만 언급하고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또 역대기는 여호사밭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 그리고 여호사밭이 동맹정책에 대한 어떤 선지자의 책망이 기록돼 있는 반면에 열한기에는 그것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모합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한 부분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여호사밭이 왕이 되면서 이제 여호사밭은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랐어요. 다윗의 길로 간 선한 왕이었고요. 여호사밭과 여호와께서 여호사밭을 굉장히 어.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선한 왕인데요. 자 여호사밭이 그럼 어떤 왕이었냐. 바할 신들을 찾지 않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성긴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밭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쓰요 여호와께서 가리키는 길로만 가려고 다짐을 하고 유다께서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 버리는 그런 왕입니다. 또 여호사밧은요.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역대하 15장 3절에 나오듯이 아사왕 당시에 그 선지자 오데세 아들 아사라가 예언했었죠. 그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제사장과 레일 사람들을 이렇게 모든 성읍에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왕이 돼요. 이때 유다 주위의 모든 나라든요. 유다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호사밭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밭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막 넘쳐나게 어, 부어져서 그 영광이 이제 크게 달하게 됐을 때, 여호사밧은 그 동안 적대 관계에 놓였던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모색하게 돼요. 어떻게 모색했을까요? 아합의 왕의 그 아들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 딸이죠, 딸과 이제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자 이런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이렇게 됩니다.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건데요. 어, 여러분,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박과 바알을 숭배하는 아압과 연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적인 성격, 성격으로, 생각으로 결국은 연합을 하고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고린도 전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과 착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역대하에서도 아합과 함께 동맹한 그길랴나무 전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리아 왕은 이제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고 이렇게 명령해요. 즉 오직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만 죽이겠다는 건데. 자, 이제 왕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려고 보니까 막 이스라엘 왕인 지 알고 막 달려들죠. 1 열왕기 상 22장에서는 이 장면이 뭐 여호사밧이 이제 겁에 질려서 겁에 질려서 이제 소리치고 이제 어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비겁하게 목숨을 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역대하 18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1기상 22장과 달리 여호사밭이 그 여호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밭이 싸우려고 했던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아람의 군대가 여호사밭과 싸우지 않고 그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여호사밭이 유다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이제 이 역대기에서는요. 전투에서 돌아온 여호사밭에게 선지자, 선지자가 이제 왜 악한 자를 돕느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이제 이 예후 선주자가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망 후에 여호사바대에 이제 두 번째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사법 개혁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행정의 중심지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정의가 드러나도록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어, 여호사밭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우사밭이 아합과 함께 아람을 상대로 치른 길리아 전투에서 패하자 이 기회를 잡아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이제 작은 나라들이 다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온이라는 것은 세일이에요. 세일, 그러니까 모압, 암몬, 세일이 함께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의 원인은 예후에게 예언된 것처럼 아합과의 동맹 때문이었고요. 이제 적국들이 이제 여기 보이는 사해죠. 사해를 넘어서 엥게디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저쪽 땅이 이제 이 염해 사해를 지나서 이렇게 멀리 흐리게 보이는 게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염해를 지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엥게디에 진을 쳤다라는 거고요. 이 이렇게 이제 다급해지니까 여호사밭이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이여호사밭의 기도는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늘어 그리고 또어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전에 그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의 주민들을 모두 내쫓아셨던내쫓아셨던 내쫓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일곱 번째로 그 땅을 주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쭉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티의 부분은요. 어, 솔로몬이 성전에서 성전을 이렇게 봉헌한 후에 드렸던 기도의 그 제목하고 어, 흡사한데.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 죽게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은요. 여호사밭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세 번째 파트는 10절과 11절 파트인데요. 여호사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 암몬 자손과 그 모압 자손과 세산에 사는 사람들이 공,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공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지금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원수로 갖고 있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합과 안몬 자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죠. 자기 힘으로는 모합과 안몬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여호사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이제 영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참 재밌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박과 온 백성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이제 의논하는 다음에요. 이제 노래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가대예요. 성가대를 이렇게 뽑아서 이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전쟁을 하는데 군대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앞서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시켜서 처음에는 안몬 자손과 모합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해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두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쳐 죽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해산에서 온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안몬 자손과 모합 자손이 서로 싸우게 해서 다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을 하는데 용감한 장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세우고 이건 뭐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런 행동이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만을 신뢰하니까 여호사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승리한 여호사밭이또북 이스라엘의 아시샤와 동맹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아시아의 권위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로 왕례할 수 있는 큰 이제 무역선 상선을 만들게 되는데요. 배를 만든 곳이 에시온 개벨이었어요. 그때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선지자 엘리에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와서 자 이렇게 만드는 상선을 하나님이 부셔버릴 거라고 예언합니다. 정말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 배가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어요. 자 열한기의 상에서는 어, 이 아시아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가 파손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이 여호사밭이 만든 데가 파손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밭 왕이 악행을 많이 저지른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아합의 아들과 서로 동맹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제 북 이스라엘의 여호람과도 또 동맹을 맺어요. 자북 이스라엘의 아하아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죠. 이 여호람과도 아까 본 것처럼 또 동맹을 맺고 이제 모압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아까 같이 같이 봤던 장면이고요. 이 전쟁에서 음식과 물이 없을 때 정말 이제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승리를 이끄시는데 어이 여호사밧의 모합 원정은 또 역대기에는 없고 열왕기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어 죽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떠나지, 떠나, 아사의 길을 돌이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사의 길이 선한 왕의 길이죠. 그런데 사실 아사는 어땠어요? 아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바은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그 남유다의 왕들은요. 솔로몬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요. 솔로몬의 사이클은 뭐냐면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다가 나중에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사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끝까지 그 아사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칭찬받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밭이 죽고 나서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이 열한기와 역대기는요. 여호람의 그즉이 그리고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 그리고 여호람의 병과 죽음에 대해서는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한기에서는 여호람을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그 공주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한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기록은 조금 달라요. 역대기는 여호람의 악행, 악행은 열왕기보다 더 상세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여호람의 악행과 에돔의 배반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고요. 여호와를 버린 것에 대한 징계가 그 에돔과 림나의 배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여호람이 그냥 죽었다고 간단하게 나오는데 역대기는 악행의 결, 결과로 그가 당했던, 그러니까 여호람이 당했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아까도 북이스라엘 할 때도 뭐 아시아, 요람, 요람이 뭐 여호람이에요. 이 이름이 계속 나오고 갑자기 지금 남유다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도 여호람이 나오고 또 아시아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까 계속 결혼 동맹을 맺었다고 했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 아합과 이세벨의딸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시아나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왜 생겨났을까? 이아시아라든지 여호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경비하는 라 그런 이름의 뜻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가죠. 그거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고 이제 아비 자에게자식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우람과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 여우와 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 아하시아 동일한 똑같이 두 가지 이름이 나, 나옵니다. 아하시아예요. 여우와 아스라고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아하시아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빠죠. 오빠의 오빠 또는 뭐 남동생인데 자기 오빠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하, 똑같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막 같은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 남북 이스라엘의 이제 왕조를 하다 보면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잘 이제 가계들을 보시고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여호사밭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를 보면요. 자 역대기를 보면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에게 아우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열한기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제 그어 동생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사랴, 여히엘, 스기, 스가리아, 아사랴, 그 미가엘, 스바야 이렇게 있는데 모두 여호사밧이 낳은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호람을 여호람이 왕이 되기 전에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갖고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자식들에게 이제 금과 보물을 다 나눠 주고 이렇게 성읍을 이렇게 상속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마다들에게 이제 왕의 자리를 내준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왕이 계승을 잘 끝낸 거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에 올라서 딱 세력이 굳히니까 이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여요. 성경은 이제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다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의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의 왕들의 강기를 갖기 때문이다. 자, 아합의 집처럼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람이 이제 하나님의 버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호람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었고요 자기의 왕을 따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또 림나 립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아가 이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편지에 참 안타까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여우람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게 돼서 창자가 빠져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편지에 들어 있습니다. 엘리아가 남유다왕 여우람에게 어 글을 보낸 이 내용은요.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역대기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고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백성들에게 음행을 하게 했고 유다의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했어요 엘리아가 보낸 이 편지를 보면요 여우람이 정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우람이 죽었을 때 다위성에 장사되긴 했는데 그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백성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죽고 나서 왕이 되는 게 여호람과 아달레의 아들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는 아주 짧은 기간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데, 자이 아하시아가 북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과 그 아람과의 전쟁, 뭐뭐 뭐 죽음을 죽음 이런 거는 다 열한기나 역대기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는 지금 예후의 혁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열한기에는 아합의 사위였던 아하시아가 어떻게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아하시아는 그 역대하에서는 여호아스 그리고 또아사랴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이제 여호람과 아달리아의 막내 아들이 아시아예요. 첫째 아들이 아니고 막내 아들인데 자왜 그러냐 하면 은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그 침략군들에 의해서 아시아의 형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내였던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게 되는데 아시아가 왕이 됐을 때를 열한기는 잘 보세요. 22세라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는 42세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 성경의 오류다, 뭐, 성경이 잘못된 거다, 또 뭐, 이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역대기의 필사자가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하면서 오류를 범했을까, 헬라를 범했을까, 을 번역하면서 오류를 범했을 거로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 대부분인데 칠십 인역에서는 이십 세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달랴 아달랴가 이제 아시아의 엄마인데 오무리의 손녀죠 그러니까 뭐 아시아가 이 아베 그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시아의 어머니가 아시아를 껴서 악을 행하게 했고요. 또 아합 가문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아시아가 어떻게 죽냐. 결국 아버지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자기 외삼촌 이런 아합 가문의 그 의견을 듣고 따라다니다가 그만 죽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이 아하시아 왕때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길리알라못으로 이 아람의 하사엘과 싸우려고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때 누구랑 같이 가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왕 요람왕하고 같이 가죠. 이 싸움에서 이제 시리아 군인이 여호람을 쳐서 이 여호람이 부상을 입게 돼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이제 이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때 병에 이렇게 시름시름 살 앓고 있는 이여호람을 아시아가 이제 문병 가려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뭐, 왜냐하면 자기 외삼촌이니까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예우의 손에 죽게 되죠. 예후의 손에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왕이 모두 죽으면서 북 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들어서고요. 남 유다는 아합 가문에서 시집 온 아달랴가 다윗 세스를 모두 죽이고 통치하게 돼요자 그러면서 이제 남북 단절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남북 화합기는 그 아합과 이세벨이 퍼뜨린 바알 숭배가 결국 남유다까지 파고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우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두 심판하신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어 목사님의 그 강의에서 캡처를 해서 사진을 하나 따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어 옛날 그 아합 시대 그 오므리 왕조 시대 때 사용했던 그릇에 이렇게 그릇 안쪽에 그려진 그림과 글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보면 두 명, 남자와 여자로 보이는 이렇게 인물들이 서 있고요. 뒤쪽에 의자에 앉아있는 한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뒤에 보통 이런 그림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그 신을 만나러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 위에 써있는 이제 글을, 글이 이 뜻이에요.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느라.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해 놓라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요. 사마리아의 여호와 아세라. 짝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엘리아가 갈매산에서 선지자고 싸울 때 바알 선지자만 450명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죽였다는 말이 없었죠. 아세라가 바알의 짝신인데. 당시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바알의 자리에 대신 여호와를 살짝 끼워넣어요 이게 사마리아의 여호와예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여러분 우리들한테도 이 많은 우상들이 마치 하나님인 듯 남겨져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뭐 좋은 악벌, 재물, 좋은 직장 다 주어질 것처럼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 자신의 안위와 풍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입니다. 번영주의 신앙이 만드는 어떤 이런 기복신앙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고 남들 좋아 보이는 하이웨이가 아니에요. 아주 좁고 협착한 그런 길입니다. 그 길만이 끝까지 승리로, 승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길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결단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의 외친처럼 진정한 회개와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그 모양도 버리라는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부수고 성령의 힘으로 매일매일 죄를 이겨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